자, 여러분들 여기는 병천, 천안 병천입니다. 여기 그 병천 순대의 골목을 한번 와봤는데요. 어, 관광 버스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어,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 오신 분들이 오셔서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자, 여러분 오늘 가볼 집은 천안 병천의 충남집 어, 순대입니다. 여기 약간 라이브 할때 시청자분들 여기 현지 분들이 좀 많이 추천해 주시는 곳이라 어 오늘은 여기서 한번 먹방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메뉴는 이렇게 어 순대국밥 어 순대 그리고 포장 단촐하게 좀 있고요 아 여러분 여기 병천순대가 지금 나왔어요 네. 뭐, 뭐양 되게 많네요 어 여기 오시는 손님들 내주시는 것만큼만 내달라고 했는데 평소에도 이만큼 나오나봐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어, 병천순대가 나왔습니다. 병천순대가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 막창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순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살때 그때 한번씩 좀 먹어봤었는데 여기서 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 살짝 찍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요. 예. 한번. 음. 어그 피순대 느낌처럼 안에 선지가 좀 많이 들어가있고 음. 아 예전에 한번 먹은 피순대는 되게 좀 약간 냄새가 좀 났었는데 이건 냄새가 전혀 없네요 부들부들하네어 맛있는데? 음 한게 음. 음, 양이 통당하네아 음. 이거는? 치육 야, 오돌뼈 맞다고 어휴 귀 돼지 귀 이게 음. 위 같거든요? 음. 오소리 감투라고 불리는 위 음. 어. 약간 양배추 같은 떼들 느낌도 살짝 좀 나고 물론, 또, 잡내나 이런 거 전혀 없네요. 제로, 무. 좀 촉촉한, 아니, 좀 촉촉하고, 배압 비율도 좀잘 맞고, 아유, 저번 맛이 납니다. 네. 자 순대 국밥이 나왔습니다 아 순대 국밥이 나왔는데 여기 아까 제가 라이브 할때 시청자분들이 좀 추천해 주신 방법이 양념장을 넣지 말고 고추 청양고추 잘라놓은 거를 넣어가지고 좀 깔끔한 느낌으로 좀 칼칼하게 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지 분들이 추천해 주신 방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만 좀 넣어서 새우젓으로 살짝만 간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네. 청양고추하고 새우 잔만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어어 네. 깊다 되게 음 청양고추만 애걸 딱 넣으니까 깔끔해 요 되게 느낌이 네. 자, 밥을 한번 상 말아서 호주를 좀 한잔 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그. 이쪽 지역 소주는 판매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술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음. 음, 깍두기 괜찮다. 깍두기 괜찮다. 아삭한 식감이 깍두기가 괜찮네요. 음, 요거는, 어, 좀 대륙에선 것 같고. <웃음> 이거좀 파다 시켜서 먹어야겠다 음. 여기 저 추천해주신 방법으로 먹어봤는데 좋네요 살짝 청양고추 칼칼한맛 해가지고 조금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깔끔하면서 아 국물 자체가 되게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보약 같은 느낌이 딱들 정도로, 어. 국물 되게 좋아요. 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음, 살짝 걸쭉한 느낌이. 음. 아, 아, 아, 아, 아, 아, 국물 진짜 좋다. 이거 국물만 있어도 이제 속이 몇병들어가겠는데 아, 걸쭉하면서이 분들 되게 좋아요, 진짜. 아,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 천안 쪽 오시게 된다면 여기 병천 순대국 먹으셔가지고 이 병천 순대국밥 그리고 호두 과자. 아니 아까 라이브 잠깐 할때그 네. 최지식 시청자님이시라고 그분이. 네. 잠가 오셔가지고 이거를 또 선물을 또 맛있는 또 이거 호두과자 이거 원조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이것도 제 거랑 잡수실 것도 선물을 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식님 고맙습니다 여긴 저 국물이 진짜 뭐, 뭐 물론 순대도 좋았고 뭐 많은 양 이런 것도 좋았지만 저 국물 자체가 정말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들었었어요 약간 걸쭉한 느낌에 약간 약이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뭐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 몸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음. 아. 자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